다안 가려져. 제품. <웃음> <덥다.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일리는 말만. <볼만하는 웃음> 일리는 리뷰. 일리일리. 케일입니다. 일리. 우. <웃음> 벌써 삼아요. 와. <어머>. 구독해. 좋아요. <웃음> 알림해라 <웃음> 오즈비티. 예. <Yeah>.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오늘 일리는 리뷰를 해볼 제품은 <웃음> 바로 너무 애타게 찾아야 했던 <웃음> 이것 여성용 프랑크 팬티입니다. <웃음> <뭔라며> <뭔라며> 여러분 여자 속옷이 정말 불편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생각을 합니다 아... 불가스로 다니고 싶다 <웃음> 솔직히 여자 팬티 불편한 게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사이즈가 작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남자 어린이 팬티랑 여자 성인용 팬티랑 사이즈가 이게 똑같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남자 어린이 방식이나 똑같아! 두번째 쓸데없는 장식이 너무 많아요 왕리본 이거 뭐야? 바지 입을 때 얼마나 베겨요 이거 어? 이거 큐빅 세탁기 한번 돌리면 다 떨어집니다 에휴 정말 어 진짜 내 남동생과 아빠는 팬티 바람으로 집에서 그렇게 잘 돌아다니는데 왜 나는 내 반스 차림으로 돌아다닐 수 없는가 왜 나는 내 삼각반스 위에 바지를 또 입어야 하는가 이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여성용 트렁크 팬티가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여성용 팬티 저랑 함께 경험하러 가보실까요? 쿠팡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걸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오오! 오! 아 여기 또 쓸데없는 이 리본! 아! 그냥 면 재질 같고요. 아 여기 주머니까지 있어. 그리고 이 상자에는 우먼스 언더웨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먼스 언더웨어. 다스 나오나요? 어딨어! 어딨어! 내또 왔다! <웃음> 아 이거 이건, 이건 뭡니까? 네. 하스를 위해서 속옷 선물 준비했어요. 아, 여자 속옷 아니에요? 누가 봐도. 여기 남자 거 있네요. 아예 남자 거. 네. 근데 한스, 한스 네. 선물이 이거 맞아요. <웃음> 어때요? 되게 뭔가 거추장스럽네요 이건 또 여자들만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레이스니까 레이스는 또 약간 공주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잖아요 기능은 없지만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따뜻한 옷만 입고 다니지 <웃음> 속옷 자체는 실용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옷 같은 거는 겉에 보이니까 근데 속옷도 <웃음> 보여질 수 있잖아 그래서? 루티가 <웃음> 어? 그 이거 마음에 드세요? 내 스타일 팬티예요 되게 입체적이네요? 지금도 이걸 입고 계신 거예요? 네 <웃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기 사이가 갈라져 있어요. <웃음> 소변이나 아 급한 용무가 있을 때이 열리네요. 이 속옷을 서로 네. 바꿔서 입어볼까요? 잠깐만 성장에서 성장에서 여기가 다 망사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버거워할 네. 게 보이네요. 총은의 <웃음> 얼굴 이렇게 웅대듯이 아 이럴 수가 자, 알겠습니다. <웃음> 갔다 오세요. 들어 네. <웃음> 갈라는 건데 이게 음... <웃음> 아 너무 수치스러운데? 이야... 아니 전부 <웃음> 조. 아, 아, <웃음> 어 잠깐만 느껴질 것 같은데. <웃음> 일단 착용감보다는 너무 망측스러웠어요. 힘들어하나요? 버거 버 <웃음> 나는 공간이 남아. 공간이 남는다고요? 없잖아 아아 <웃음> 윗 부분 있잖아요. 원래는 한 이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 미디가 너무 짧아 다안 가려져. <웃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모두이 깍꿍 이렇게. 깍꿍. 아, 학교 아. 아. 트렁크 티가 나왔는데. 어, 저한 한번 열어 볼까요? 네. 지금 지 묵기가 입고 오, 있는 건데. 귀엽다. 저, 그거, 이렇게 트렁크가 부하면 이거 위에 바지 를 어떻게 바지를 입어? 바지를 입고 있는다기보다는 아, 집에서. 아, 집에서. 아편하게 편하게 그거 하나만 입고 있지. 진짜 편하볼까아 우리 둘 다? 아무것도 안 입고 이것만 입는다고요? 맨살에... 아 그랬는데 그래 그거 좀 그렇겠다 구독을 취소하실까 아 어때요? 엄청 편하죠 어? 조심하세요 아, 원신 상태라? 아, <웃음> 어 그럼 통풍 통포... 아,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맞아. 집에서 이, 이런 거 누워있고 싶어 지금 뭐야? 한 바퀴는 왜 도는 거야? 약간 패션처럼 하나 아, 둘셋 <웃음> 앉아볼까? 응. 어, 아, 조심해. 아, 조심해. 조심해. 이런 리본 같은 건 없고요. 주머니도 없지 않나? 주머니도 없죠. 트렁크도 이렇게 중간이 갈라져 있죠. 어, 맞아요. 이렇게 열면 까꿍, 까꿍. 카메라. 와, 너무 집중하다 카메라. 저는 올라가서 하는 사야겠습니다. 음. 집에서 입기 딱인 것 같아요. 여성 트렁크 팬티는 되게 편하네요. 제가 하나 가져갈게요. 이거 핑크 괜찮죠? 가져가서 선물로 드릴게요. 출연료. 리본은 떼드릴게요. 떼고 리본 선물 드릴게요. <웃음> 여성 팬티를 입어본 소감은 하, 착용감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 다시는 입고 싶진 않아요. 좋 진짜 신세계에요. 신세계 트렁크 입고 아까 한스랑 같이 스튜디오 다닐 때한 마리의 자유로운 새가 된 느낌이었어요. 가랭이 사이로 바람이 술술 얘는 안 입어서 더 시원 그치? 너 팬티가 짱이야 잠옷으로의 역할은 충분히 할것 같다 뭐로? 목 반스로 이제 당당하게 당당하게 입으세요 트렁크 팬티 입으세요! 남동생이 이렇게 물으면 누나 잠옷 샀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 팬티 샀어 트렁크 팬티! 아버지가 딸 잠옷이 너무 짧다 라고 말하면 팬티인데요 당당하게! 그 당당하게! 아시겠죠? 대한민국 여성들이 당당해지는 그날까지 빠제 그럼 전 다음 시간에도 일리있는 리뷰로 당당하게 돌아올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노 팬티도 많잖아요 그럼 한수도 다녀본 적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청바지그 거칠한 부분에 닿다 그러면 <웃음> 청바지인 어 열, 이게 지퍼 당기다가 끼면어 <웃음> 아! 남자세요? 그것도 어? 어떻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내가 아프지? 있지. 한중. 한중아